개념이야. 좋아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냐면 공 봐봐. 봐봐. 여기 이제 공식 일반적으 나오죠.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 그다음에 예를면 피플, 데이 이런 것들 일반적에요 일반. 뭐 나와요? 동사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에 이런 것들이 나오이에요 여기 짧게 쓸때 b 리 i g u o 라고 있다 또 m-o-라고 말하다 또는 m-o-라고 생각하다 think 또는 m-o-라고 보고하다 보고하다 해서 report 이런 것들 동사 나와요.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와요. 이제 절의 수동 태기 때문에 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목적어요. 이게 목적어. 이걸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수동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예문 바로 다 읽어 들어갈게요. 예문. 봐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장이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음, 음. 네이, that, h a r d is smart.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 용용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니 자 대전이 목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대전이 목적으로 나와 근데 절이 목적으로, 절이 주어로 나올 때는 가주어를 써줍니다 가주어를 써주고 이걸 동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is, 자 뭐가 되겠어요 e l i e 가 나왔다면 빌리브 i e v e d 가 나왔다면 이 s 세 a i 크동사였다면이 s t h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PP 써야 되니까, reported. 어찌됐든 뭐가 나온다니까야 B plus p p 나온다. 그치? PPP. 그리고 뭐가 나와, 그러면? 그 일반 주어는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I plus 일반 주어에서. Bias, by them, by people, 이런 식으로. 됐니 그리고 뭐가 나와요? 어, 그래. 배절이 나온다, 그래. 다. 네. 똑같이 나오죠? 주어 동사 얘는 이게 뭐야, 이게? 진주어로 쓰인 거야. 얘가 뭐야? 가주어야.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그렇게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 is s a d 자 요렇게 응. 예문 그리고 대절 응. 똑같죠? t 나오고 뭐가 나온다? 하전 is smart 요렇게 나오겠죠 됐니? 응. 이거를 하나 더 바꿀 수 있다 뭘로 바꿀 수 있다? 자 요거야 핵심은 요 주어를 앞에 뺍니다 가져오 자리에 진주어 절 속에 주어를 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아요. 뭐, is sad, 또는 뭐, is b e l i 뭐, 굳이 안 써도 되죠, 이거. is t h 이런 식으로 pp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니? 물론, 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어가 타전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그죠? 빌레이저지. 이렇게 나왔다면, 복수니까 아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가 한1포인 투정사 갖고 주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 요거를 뭘로 바꿔는다 투정사로 바꿔준다. 투 플러스 뭘로? 원형. 알겠지? 원형. 끝. 그럼 얘는, 자, 요거, 그대로 바꿔볼게. 하자는 주어로 나온다는 얘기죠? 하자는, is, sad, to, be. 왜? 요거 봐봐, 이거이 be 동사 원형. 투 플러스 원형이 되니까. to be. 그리고 나머지, smart. 끝. 네네. 일로 이쪽이쪽으봐요연1연죠 봐, 죠1 여기 지금 시작1 1 1보잖아1 1 1 1 왜냐면 1 1이 여기로 왔다가 다시 간 거야. 가1 써주고. 1 1 1 1 1 1 1게목1 1 1 1 이게 1 1 1 1 1 1 1 1이1 1 1 1 1 1 1 1고1 1고1 1가1 1 1 1 1가가1 1 1 1 1 1 1 1요1 1 1 1 1 1 1야 되니까 1 1 1 r 1 그리고 나머지 뭐썼는데 배절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렇죠. 똑같죠? 뭐라고 어? 다시, 요걸 빼는 거야. 요걸. 더쓴 거를 앞으로 빼니까 어떻게 돼? 역시, word, reported. 수동태가 안 변한다? 절의 수동태가 변한다. 자, 이제, 시제 비교해야 돼요. 자, 여기 있네요, 동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 알겠니? 어,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바로 품종사로 바거 바뀐다. 자 시제 뭐야? 과거, 과거. 시제가 바뀔 때는 두 표수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B가 돼요. 미스닝 해결돼? 어? 요거 일반조는 어디 갔어요? 일반조 D였잖아요. 생각된 거야. 이미 여기 생각됐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 여 일반조 바이들이 생각된 거야. 그래서 저희는 안 쳐준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믿습니다. 대리하라고 믿습니다. 이게 목적언데목적언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지고, 이트가 간다. 여기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is b e l i e v e 가 되겠지. 그리고 대절 그대로 나와주는데어리펀츠 have a good memory. 자, 코끼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믿고 있냐면, 코끼리는 뭐야?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밸리펀츠를 주로 뺐어요. 얘를 뺀 거야. 얘를. 바주 테를 뺐어. 여기는 고대로선이지빌리브도 이렇게 나오고 대적이 아니라 이제 뭐가 나와? 투구정도 나온다. 자 시제 비교야. 여기 현재 현재 같으니까 투 플러스 원형이니까 투 에브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쏠든데요. 군날머리. 자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떻게 가정을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시제가 이렇게 됐 대충 어찌요 흑이 는 과거에는 뭐, 어,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실제 다르죠? 그럼 여기 뭘로 바꿔? 그렇지. 투에브 피티가 되어야 되니까 투에브 헤드가 되어야 알겠어? 여기 헤드일 때는 투에브 헤드가 되어야 투에브가 되겠죠. 헤미, 어, 요런 식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됐지요?